샬롬샬롬 여기는 기부치 키네넷이라는 곳에 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코프스 목사와 이스라엘 한 바퀴 오늘 코브 키부츠를 소개해드리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내인을 모셨는데요. 네, 그 이, 이곳을 이 잠시 소개해드릴까요? 어, 나이스 미치우. 어, 나이스 미치우. 이름을, what's your name? My name is Aliza. My name is Aliza, which 음. means j o y Like the name of your guide. Aliza인데, <웃음> 어, 뜻이 Joyce, 저랑 같이 기쁨이라는 아. 뜻이고. Yeah. Uh, so, can you please introduce about this place? 음. Yes, I want to introduce this place. This place is uh, over 107 years old. 저기는 107년이나 된 역사 깊은 기부처입니다 아, 107년이면 이스라엘 독립되기 이전이군요. So before, the right. before the independence of Israel. t h e the state was established 1948. 어, 이스라엘 정부는 1948년에 도발이 네. 어, 됐는데. But the k i b was established in 1913. 어, 키 1913년에 네. 지금 여기가 35 years before the state. 네, 독립하기 35년이. 그러면 이 키부츠 중에 가장 빨리 만들어진 키부츠 중에 하나네요. Yes, it's one of the oldest, and in the Jordan Valley there are the oldest kibbutzim. 인 t h 이션인 t 랜드 어그 저기 그러니까 요르단 밸리에는 네. 키부츠이라고 여기보다 조금 오래된 그 공동체가 있지만 네. 키부츠 자체로는 여기가 가장 오래된 <웃음> 키부츠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좀감격스러운데 우리 성기사님 여기 게이트가 좀 보이는데 게이트가 왜 네. 예, 어, 보이는 거죠? Uh, 보통. 그 키부츠라고 하는 것은 단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네. 그런 어,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독립 전에 어, 이 사람들이 이곳에 살때뭐 네. 어, 여러 가지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나 그리고 또 자기들이 어, 이 농사를 지었던 것을 음.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잘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주변에 네. 이주변에 이제 키부츠의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그 주변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The communal life. 이들 키부츠 응. is communal life, mutual life in the beginning like 107 years ago. They shared everything. No money for no one. 그러니까 어 키부츠는 공동체고 처음에 쳤을 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Girl. But little by little, families, every family had a budget, and today there is privatization. Everybody earns, and what he earns, he lives o n Everybody earns, he lives o n e y 모든 것이 공동으로, 음. 돈과 모든 것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다가, 음. 조금씩 조금씩 가족들이 생기면서, 이제 가족 간에, 어, 그, 각 가족당에, 어, 이렇게, 그, 배분되는 버짓이라고 해서, 이게 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다가, 지금은, 음. 이제 개인적으로 돼서, 각 가정들이 음. 수입을 가지는 것은 그 가정이 가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어 개인적인 수입을 주는군요. 그렇죠. 개인적인 수입으로 사유재산이 이제, 인정된 거죠. y s settlement is an agriculture settlement. 여기는 농업을 하는 주로 키부츠마다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키부츠입니다. Because the Jews that came 120 years ago back to Israel from Europe. So they came to work the land. 그래서 유럽에서 120년 전에 많이 온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 땅에서 땅을 일구기 위해서 음. 어, 이렇게 키부츠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여기 키부츠를 시작했습니까? Can you explain how did you start here? How many people started here? y yeah, the people that started here were three people, oh, three 3 men. 세 명, 세 명의 남자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And little by little. 네. came from e u r o p 조금씩 조금씩 유럽에서 많이들 오시게 되고요. 지금은 4명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Okay. s p e c i 특별한 그 교육 시스, 시스템도 가지고 음. 있고 because we want our sons the young generation to come and live with us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젊은 어, 자녀들이 여기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음. 그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어,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럼 합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에 사는 건가요? w e l they live all over the kibbutz if you would go in when you will come once and I will take you in the tour under kibbutz, okay? 다반에 오시면 전체를 보여 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저 안쪽으로 모든 주거지들이 다 흩어져 있고 어 oh, yes. uh,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because there was no land they lived in levels. Now today they live in homes in one level home. Okay. 초기 okay. yeah. okay. 왔을 때는 그 땅에 대한 축권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2, 3층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 이렇게 네. 단층의 거주지를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집을 많이 짓게 됐군요. t 네. h family has a home. 그럼 okay. 여기에 얼마 동안 사셨어요? How did you live here? How, uh, no, how long did you live here? I live here 50 years. 50년을 사셨습니다. <웃음> 이스라엘 역사보다도 더 길게. 네. 아, 아니,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까지는 네. 아니지만 진짜 네. 길게 사셨네. 오래 사세요. How old are you? <웃음> yes. 77 7 7하7 7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d 소하고취소하 a 취소하 a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 o 취 e 하고취소 a 고취소 a 고 취소하고 취소 h 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 h 하고 a 고취소다고취소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a 소하고 취소하고 취소하고 in <웃음> 하 유... n 오케이 oh. okay. 부모님들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Yeah, two generations and my grandfathers and mothers came from Russia. So, Russia, 러시아, 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uh -huh. 가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2차 대전 그 히틀러의 나치에 딱 있을 때 there was like a w o r war 3 yeah. Yeah. A... Yeah. Well, yeah, after w o r l w a y a f t e r world war 2 y f t e r w o e a r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어디였나요? 중국에. Where, do you know where it was in China? I was born in t i a n j i n c 진 â n Jin, c e n Jin, h i was b o r n t h e r e t Jin, n Jin, n i s c n e n i h n i n h a i n h e n i e i n h a r b i n h a r b i n i n h e r i n i n c n i h e r b i n i s c l o s e to r u s s i a o e n n d n d t e n j e n e n n h e n j h e n e n h e n i h e n h a n i s h a n g h a i n e h a n h e i e n c h e i e c a e 여기 안에 세무처 안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재판을 했었을까요? 국가가 생기기 전에. So how did you keep the law in here? Who was in charge? How did you? There is a committee that is voted. We vote for the committee. I can say I want to be the head. They have to vote. 이 안에서 투표를 해서 리더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네, 그냥. 네, 네. Now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omeone who is a member. 음. If you want to come and live here, you say, I want to come and live here, but they are checking you if you are working good, if you are a nice person, if you don't have any criminal record, mm. you know, and then we have an assembly till this day, from the beginning till this day, mm. they have to vote. 아 그래서 그키부츠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은 그냥 살고 싶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안에서 커뮤티고 있고 다 있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성실한지를 네. 체크업을 하고 들고 받아들이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투표를 어, 해서 받아들기를 결정이 됐을 때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 왔는데 실망했다. 그래서 나는 나가고 싶다. 그러 언제 나갈 수 있어? If somebody came here, l e it, and they are disappointed, they want to l yes. uh, <웃음> <anytime>. 나가는 거는 <웃음> <다니로> <웃음> 나갈 수가 <웃음> 있다. 나가는 건 좋다. 자 재산을 좀 나눌 수 있는가? What about t h assets can they take with them or do they have to, they have to they take here? everything that is theirs they take with them mm -hmm. 그러니까 자산... 아. 네. n w if I go 네. I'm on pension 네. the kibuts continue to give me pension 아, 이분은 지금 현재 키보츠 안에서 네. 그 저기 뭐지 그 노인 복제 그노인 그 노인복지 그에 네. 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 이분은 여기서 나가 연이 연금. 쿠부츠에서 연금을 계속적으로 주도록 해요. 아, 쿠부츠 아, 연금이 있군요. Yeah, they have a pension from k i b u t z Yes. 예, 자 그러면. 자녀들 부모님 여기 사는데 자녀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캠부츠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What about your children if they want to live in Jerusalem? Are they part of the kibbutz member no. or no? 아니라고 no. 합니다. 아, <웃음> 아니라. <웃음> if you live, uh, yeah. you are not, a member. You're not a, member. You're a member. 그래서 떠날과 함께 멤버에서 네. 네, 네 당... 그렇지만 부모님 집에 올 수는 있죠? So 예. Yeah. Yeah. <웃음> 네. 몸이 약한데 몸이 네. 약해요. 제가 키부츠 멤버들 몸이 약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Not a camp, it's a settlement. <웃음> <웃음> <웃음> 그런 캠프처럼 군대 캠프가 아니고 <웃음> 아, 아. 정착지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아 군대 캠프가 아니랍니다. <웃음>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내가 몸이 아파서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Yeah, yeah. 그러면 키부츠 공동체 약간 피해를 주고 는 경우인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까? What about if you get sick, you cannot? be helpful to the kibbutz, but how do you uh, do that? For the, the, people, yes. The kibbutz takes care of the sick people, of the old people. Ah, oh, okay. If someone is in need, the kibbutz helps oh, out. 누가 우리 앞으로 나가면 k i b 에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돌보도록 되어 있고. 훌륭한 공동체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니 나는 막소 똥을 치고 힘들대. 저기는 뭐 나무 가지고 사작사작하고 이런 거좀 불공평할 수도 있을 텐데. <웃음> There is a different uh, assignment of the work, sometimes yes. hard work, sometimes less work. Mm -hmm. So if somebody is unhappy with t h thinking history, what do you do? Is there anybody complain or yes, he can move from place to place oh. and many people like me, yes. work outside. I work now. I worked and I work now still yes. in the college. Okay. Okay. c o l l e is outside and I get salary. Okay. You understand? I bring my salary. Now we don't bring the 네. salary. 그렇죠. Uh, uh. 수가 있다고 합께 쓰다 아. 일을 옮길 수가 있고 응.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부처 안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응. 밖에서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what's the free? what is the free? where free life i can choose 아... where i want to work. 오케이, 그리고 응. 이제 기부처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응. 또 자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응. 그런 자유 시간에는 내가 밖에서 일을 할수 있고 어. 할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교 first 그러니까 w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In the beginning, yes. 100 years ago, they didn't want to do anything with the religion. Okay, 년 전에는 종교 어. 어, 와 관계 없기를 원했었는데요. Okay. But slowly slowly okay. new generations came. Okay. And they wanted also a part of the religion. They okay. wanted to go back to some parts of the religion. Jewish religion. Jewish religion, of mm. course. And 4 years ago, there was, there, they built a synagogue here. Oh, 음. 초기에는 완전히 무신론으로 전혀 종교와 관계없이 살기를 원했는데 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음. 유대의 뿌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생겼고 음. 4년 전에 이 안에 회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음. 그러나 종교는 자유겠죠? But it's free to the, the religious is freedom, right? You can freedom. 예, yeah, 종교는 그래. 자유합니다. 아, yeah. 그렇구나. You can go to synagogue every day. You 네. can go only by weekends. It depends on you. 그래서 뭐 회당을 매일 갈 수도 있고 주말만 갈 수도 있고 음. 이렇게 각자 개인적인 자유를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셔야 되는데 아, 어, 그럼 우리끼리 도, 돌아보죠 Can o u show just where it is? I know you have to go. Just yeah. briefly, what, which is what is where? What, what is where? Yes. Here we have a whole assembly home. 저기는 a whole a s s e m l y home, a culture h o m 문화센터가 아. 그저 가운데 있습니다. Yeah. 네, over there we have the homes 저 집쪽으로는 집들이고요. 아, 집들이 and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life was the dining room, a mutual dining room.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데가 <웃음> 공동 식당입니다. 아, They would come. Three times a day to eat. 거기에서 공동 식당에서 식사를 yeah. 세 거기서 다 합니다. Yeah. 아침, 점심, 저녁을. And in between, coffee. 그 다, and bread and jam. 그래서 항상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yeah. 최소한 하루에 세 번은 모이는 곳이라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공동 b u Because everyone has its kitchen. Okay. 아, 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예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각자 집에 부엌이 있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Uh -huh. So and there they live. continue if you would continue so you will see the homes and everything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Yeah. Yeah. And all around we have a lot of dates yeah. you uh, you can go 보시면, the shop and uh, see uh, 그 야자대추 종려나무 uh. Uh, 가 굉장히 yeah. 많이 yeah. 있고 we have dates we have olives 올리브도 oh. 있고요. Yeah. we have mango, lychee 아 망고 같은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yeah. 다 yeah. 여기에서 나옵니다. All these trees were import import is r a e l l 예. a No. we grow them but t h e plants 아, were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마라든지 아바카도가 다 자라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mm. 처음에 그 이제 나무 종묘는 수입을 해서 와서 현재는 여기에서 다 어, 재배가 되고 And 있습니다. We have a big cow shed. 그리고 아주 그소 네, and we grow, so we grow yeah. all kinds of things, yeah. things on the uh, grain. We grow also grain on the land okay. which are out of the kibbutz. The kibbutz is a package of the fields. The kibbutz is a p a c k o I w i s h y o u a n i c e t r i p w e j u s t s p e a k t o The k o r e o e c a p e o p l e I'm invite you here to Kibbutz Kineret And welcome to Israel It's a beautiful land All over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nd you will enjoy it very much It's exactly now the season to come Thank you so much! Hallelujah! <웃음> <웃음> 허그는 꼽고 있어요 코로나! 코로나!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정말 오늘 저분도 천사야 a n g e l i 왜냐면 저분 여기 바빠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정의한 얘기를 해주고 간 거예요. 네, 네.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뭐야 송아대 키우는 거나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왔는데 이렇게 네. 오래된 역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107년의 역사고 세 네. 명이 들어와서 일군 농장이 이건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죠. 몇명 이상. 네. 그러면 이 기업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의 하나의 어떤 직원이 되는 개념이고 네. 또 모든 주거 서비스 또 의료 서비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그~ 이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것은 하나의 또 프라우드한 그런 어떤 네. 그 자부심 같은 것들이 네. 느껴지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전에 네. 이분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일고 나간 어떤 그런 거를 보게 되면서 저도 여기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감동입니다 얼마나 항우했겠어요 그쵸 그, 그 그쵸. 저기 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했던 분들이 그 여행기에 네. 의하면 네. 이곳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다. 그렇죠.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고 네. 뭘 심으면 나지도 않고 정말로 이렇게 황폐한 땅에 이 사야가 말하기를 네. 이 황폐한 땅에 사막이 세밀 될 것이고 에? 동산이 될 것이다라고 아, 네. 하는 애언이 성취되는 하나의 애언의 성취 현장에 우리가 네. 와 있습니다. 아 정말 감격스럽네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돌아볼까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 자 선교사님 어,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역사도 알게 되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이 지금 키부츠 안에. 예, 어떤 구조, 어, 이런 건물들이 있어 사용되는지도 알게 됐네요. 네네. 이제 농장으로 가볼까요? 농장으로 가시죠. 저쪽에서 말똥 냄새가 나요. <웃음> <웃음> 여기가 네. 이제 그, 이렇게 팀들이 한국에서 오면은 네. 키부츠에서 파는 이런 그 야자대추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자주 오는 곳이었어요. 아그데 저도 아, 아 사실은... 여기서 야자대추를 샀었어요? 네네. 근데 저도 자주 왔지만 네. 그렇게 역사가 깊은 데라는 거는 오늘 코뿔스 TV를 통해서 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은 네. 하나님이 뭔가 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천사들이 <웃음> 네. 제가 지금 이 여정과 다니면서 네. 정말 천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네. 지금. 이 뷰를 보시는 분들의 또막 관심과 기도와 사랑이 네. 이 천사들을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저기저 서영주 성사님은 이 키부츠에 이렇게 그래도 팀들 모시고 올 때가 많죠. 네, 저도 어, 팀들 데리고 이곳에 대추야자를 많이. 또 사기했던 아, 장소 그러면 그러니까 네. 가이드 하신 가이드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네. 좀 이스라엘을 보여드리는 분들은 여기에서 대처자를 소개를 하는 군요 아, 한국에서 말하기는 이제 봄의 점이죠 네, 네. <웃음> 저렴하고 질이 좋군요 네. 동장에서 직접 하니까 진짜 질이 좋고요 그리고 아. 어, 이 입구 쪽에 보면 저희들이 네. 또 나갈 때 보겠지만. 그 요단강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아,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이 시작하는 지점이라 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곳곳에 망고나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원산지가 아닌 네. 이런 여러 가지. 어, 과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맹고나무가 여기 있는지 모르셨죠. 이게, 보이 <웃음> 어, 맹고나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근원을 제공하거든요. 음. 그래서, 맞나요? 네, 모르겠구나. 이 망고나무에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망고나무에 이그 칠판을 걸어으면 학교가 되고요. 아. 여기에 이제 십자가를 걸으면 교회가 돼요. 네. 그래서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네. 어, 그런 교회들을 제가 이제 가서 주, 교회를 조지런 역할을 했죠. 네, 망고나무도 네, 그, 예. 저쪽에... 이렇게 그늘을 많이 만드는 이저도 올라요. 네, 저도 네. 그리고 아. 엄청나게 큽니다. 열매를 어마마게 어하 올려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말들 보세요. 야. 이쪽에 야. 보시면 저쪽에 저게 말들 저게 뭐죠? 저게 동그랗게 있는 것이 뭐? 저거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아, 어, 아, 이거 슬, 올리브 네, 것 같다. 오일을 네, 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네. 여기 키부츠 안에서 썼던 거겠죠? 아, 아 탈을 그러니까 탈을 네.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냅혀 놓으면 네. 이거 돌리면 아, 이게 이제 그런가요? 그 어, 말을 어, 가지고 네. 돌려 가지고 네. 네. 그 올리브 오일을 짜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말을 통해서 네. 이렇게 돌려서. 네. 네. 흑심이라고 음. <웃음> 네, 적혀져 있네요. 이스라엘은 사실 옛날에는 조랑말 같은 작은 말인데 네. 아마 이런 말들도 다 수입이 돼서 아. 이런 큰 말이 또 있는 거는 네. 저도, 네, <웃음> 저기 봐요. 새끼도 났어요. 네. <웃음> 저기 새끼 봐요. 새끼. 가시면 새끼가? 말, 말, 말이 말 지금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 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우유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어, 그 우유 젖소도 있어서 우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네. 저런 다 농업에 쓰이는 기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 지금 사람이 직접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음. 안에서의 이 땅을 어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것들 모습들도 굉장히 좀 감동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저, 저기 뭐 야자수 나무가 있어서 약간 그 이국적인 풍경인데 네. 하여튼 키부치만의 독특한 풍경이네요. 네네. 네. 이스라엘 보면 네. 한국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한국보다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꼭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큰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느냐고 네. 실제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오늘 저희들이 기부츠를 방문했는데 그게 집단 농장 네. 함께 큰 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네. 비행기를 타고 씨를 뿌린다든가 농약을 뿌린다든가 이런 모습들도 예, 네,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네. 최소한의 물로 최대 효과를 내는데 세계의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음.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견뎠을 때에 음. 정말 그 얻는 여러 가지의 많은 귀한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세계의 넘버원으로 그 드립 시스템, 이렇게 물에 드립 조금씩 떨어져서 하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나왔거든요. 토크로. 네, 드립 시스템.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을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방울방울 하나 떨어뜨려서 네. 그 나무 안에 뿌리 뿌리만 가도록 아, 하는 뿌리만 이스라엘 특허를 가진 겁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샤워할 때도 요 <웃음> 물을 좀 아낍니다 왜냐? 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을 돈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나는 내 돈을 내고 호텔에 들어왔지만 네. <웃음> 또 자유지만 네. 그래도 그게 이스라엘의 사랑한 표현이다 싶어서 네. 얼른 비누치라고 닦아놓고 아니면서 <웃음> 우리 목사님 이사님 사랑이 팡팡 느껴집니다. 네, 네. 아시는 실제로 물값이 몇가 네. 네.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네. 성구산들 성주사님, 집들에 초청 받아가지고 이제 방 하나 나오면 거기에 이제 머물라고 하면 한국 분들이 한국에 쓰는 것처럼 막 물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실 앞에서 성구님들은 아, 최요 실제로 선팀들이 이제 왔다가 네. 이제 갔는데 네. 이제 물값이 네. 무진세가 엄청 나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 많이 예, 그렇죠. 예, 지불한 실제 사례들도 있죠. 맞아요, <웃음> 그렇죠. 한 번도 막 처음 해보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혹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 글을 보시는 <웃음> 네. 분들은 네. 그렇다 고 해서 물값이 너무 이렇게 그렇죠. 막 못할 만큼 비싸지는 않지만은 네. 한국처럼 그렇게는 네. 못. 쓰니까. 호텔에서는 써도 되지만 서울산림집 <웃음> 방문하면 조금씩 네, 네. 뭐 <웃음> 그 그리고 그물 버리지 않죠. 이렇게 목욕한 물 같은 건또 따로. 근데 이제 그 예루, 리사이클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 여리고 같은 데서 농사를 짓는 이런 많은 물들이 네. 예루살렘에서 재활용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물을 활용하는 것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네. 저쪽에 이제 공동체가 생활하는 곳 살짝 거물 한번 엿보고 가죠. 네네. 뭐. 네네 그러시죠. 네. 그런데 네. 그 오늘 제가 아까 그분 인터뷰할 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스라엘에 지금 그한 60% 이상이 세속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도 하고 염려도 했는데 음. 음. 오늘 오히려 와서 듣게 되니까 이분 여기서는 음. 이제 초기에는 어... 그 종교와 그 관계 없었는데 점점 젊은 세대 중에서 네. 이렇게 그 종교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네. 4년 전에 불과 4년 전에 그 회당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음. 아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세습과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음. 또그 말씀을 찾는 젊은 세대가 있구나 이런 거를 오늘 듣게 되면서 참또 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부츠 안에 예, 믿는 유대인들이. 아멘. 예, 이렇게 예, 생겨나서 어 이렇게 성경의 역사로 아멘. 어떤 기부처는 올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면 아마도 그건 가능하죠, 그죠그여리고 쪽에 하나, 한, 하나 있죠. 맞아요, 만드는 거. 네. 리고 쪽에 그쪽에 어디가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 네.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기부처가 네. 어,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기부처를 믿는 유대인 으로 구성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들어오고 쉽게끔 만들어서 네. 들어오면 신앙제국을 시켜주는 네. 예루살렘 근방에는 야드슈모나라고 해서 네. 그 메시아닉주의 시에 믿는 키부츠가 있죠. 아, 네. 그렇어 아셔 인트레이러 그때 네. 말씀하셨던 네. 그분이 리더신데 네. 어쨌든 그쪽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믿는 유대인 분들의 네, 네. 그런 그. 공동체가 현재 그렇구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 어떤 분이 기부를 해준다면 그런 것들을 대응 네.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하나 좋은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예전에는 키부츠가 200몇 개씩 넘고 이랬는데 지금은 네. 그 이제 사유 재산도 생기고 삶이 바뀌면서 거의 키부츠가 이렇게 폐허가 되듯이 된 그런 데가. 군대군대 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을 받으시면 음. 또 저희가 이스라엘 정부와도 이렇게 아. 협력해서 그런 데를 또 다시 어, 믿는 다시 분들과 또, 함께 맞아요, 맞아요.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죠. 아, 그건 내가 한번 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고부소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예, 어, 여기 와서 방문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꿈도 꿔보네요. 물론 단순한 그림이고 또 비전이긴 하지만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 믿는 유대인들의 캐부츠를 한번 구성해 볼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것이 또 이스라엘 변화시키는 하나의 또 뭐랄까요 그불소시기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그물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100년이 넘는 건물처럼 느껴지는데요. <웃음> 그리고 <웃음> 네, 그죠. 아마 초창기 그 건물을 오케이. 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어, 아닐 수 네네.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저쪽에 있는 거는 저게 탱크인가요? 아니면은? 탱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전쟁에도 어떤 관련이 있었단 얘기겠죠? 네. 그렇죠. 여기는 독립 전에 네. 여기가 있었으니까 독립 전쟁도 겪었고 유리 전쟁도 겪었고 또그 그죠? 73년 네. 양키폴 전쟁이나 네. 다 네. 겪은 지역이기 다 때문에. 지경... 지경... 아마 그런 것들도 히부츠 것들도... 안에 탱크 있는 거 보셨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 단순히 농사짓는 어, 그런 공동체가 사는 곳인데 탱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메시지를 주네요 <웃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 탱크 하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히부츠 하면 저는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불레셋 네. 민족과 싸웠던 네. 삼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삼손 시대 때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농사를 짓고 나면 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했던 그런 아... 상황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이 땅을 어,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왔는데 농사를또잘 네. 짓고 네. 또 이들이 먼저 선진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다 짓고 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아... 다시 이제 그때 울타리를 치고 네. 자신들의 그리고 또 네, 이제 뭐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음... 꼭 삼손 삼... 그때 당시의 어떤 삼손의 때가 <웃음> 있는 거죠 제가 소담 그렇다면... 얘기 되니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겠 술집에 가면 <웃음> <웃음> 술 먹고 돈안된 놈이 꼭 있어요 <웃음> 깽판쟁 놈들이 <웃음> 그때 그 술집에서 이렇게 좀그 다 <웃음> 네, 어디가 있어요. 그좀 기도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 돈안 내는 사람을 돈 받아내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웃음> 삼손이 금 역할을 했다는 걸 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시는 한한 어, 그 여자분이 계신데 네. 네, 이곳에 오셔가지고 키프츠 멤버하고 네, 결혼을 하셨어요. 아, 네. 처음에 하실때 네. 여자분이요? 네. 네 그래서. 그 분하고 좀 공부 때문에, 네. 원래 처음에 왔을 때 교육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교육학 전공사셨고또 음.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 그 가정에 초청돼서 이제 키부츠 한번 가서 있어봤는데, 네. 아까 저희들이 이제 쭉 나눴던 내용의 어떤 조금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네.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로 인하, 인해서 어, 어떤 어 세계 속에서 홀로코스트라는 걸 네, 저희는 야드바스부터 갔다 왔지만 네.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네. 어이 자손들은 우리의 어떤 어, 이스라엘은 네. 너무 사랑하고 우리 민족은 너무 사랑하지만 네. 유대교라는 어떤 네, 좀 독특한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 핍박을 받고 많이 죽었다 음.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 좀 상관없이 살고 싶다 네. 어떤 어+ 어떻게 보면 어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전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상처들은 사실은 어 하나님 앞에서 극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는 정체성을 찾고 네. 또이 땅에 대한 의미들을 찾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미들을 찾고 음. 저희들이 기도하기에는. 예, 음, 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어, 이 사람들이 더 알아간다 하면, 정말 너무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 네. 설수 있지 않겠나. 또, 아까 저희들이 그런 비전을 또 나눴는데, 음. 또 이곳에, 어, 저희들이, 예, 또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네. 또 기부체, 뭐, 음. 어, 성사님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했고, 음. 또 같이 또 그런,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음. 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음. 이제 일어나기를, 희망해 그런... 보는 마음이 아까 생기더라고요. 예. <웃음> 그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굳은 마음이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질 것이다. 아멘. 음. 그리고 맑은 물로 이제 그들을 씻길 것이다. 음.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음. 그게 다 이제 엔드 타임의 마지막 인사를 음. 회복한 이후에 이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 오시기 직전에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키부츠 안에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정말 그~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마음들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네. 주님 다시 오시긴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그 긴박한 가운데 그런데 하여간에 여기 이스라엘 안에서는 마음들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목사님 이쪽에 보시면 이게 아마 주거지 아까 네. 주거지 중에 하나네요. 기부처 안에 네, 네. 네. 가족별로 주겠죠. 네. 어쩌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농사도 고, 어떤 기교가 돼 있고 그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훌륭하잖아. 네. 네. 그러면 자유로운 재산도 인정을 하죠. 그렇죠. 이제 자 <놀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또뭐 아프면 뭐 치료까지 해주고 음. 케어까지 해주기 때문에 어 과거에 고생했던 분들이 이제 일고는 것들을 이분들은 누리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여는 기부찬에 있으면서, 네. 사유재산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동시에 서로 보호를 그렇죠. 받고, 네, 네. 아주 이렇게, 어, 좋은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연주의, 그리고 또, 이 도시 밖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맞아요. 오히려 이곳을 음.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네. 교육도 잘돼 있고, 그래서 음. 굉장히 요즘은, 어, 땅값도 비싸지고요. 네. <웃음> 여기에 구, 어, 주거지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예, 쉽지 않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네. 건물은 제 식당, 공동체가 하루 세끼 식사하는 식당용으로, 그 다음에 문화센터, 뭐 이런 그 교육시설과 어 함께 이렇게 포함돼서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아까 이제 예, 소개해 주셨고요. 여기는 공장처럼 보이잖아요. 저기가 밀 저장하는 곳인가요 아니면은 아, 네, 저기가 밀 저장 하이파이도 가면 꼭 다곤이라 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밀 저장소처럼 이렇게 저기가 보, 거, 저기 거, 보세요 거. 저기+ 저기가 밀 저장 밀을 저장하는 곳이라 이키부츠가어 네. 그. 말씀처럼 세레터 그러니까 북쪽에 예수님이 받은 세레트는 이제 네. 여리고 쪽인데 네. 그래도 여기 북쪽에 있는 세레트 바로 옆이라서 네.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음. 여기 나오는 제품을 음. 어, 사 가기도 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이렇게 직접 다 둘러 보시고 네. 그 야자 대추를 또 그렇죠. <웃음> 네, 한번 야자 대추를 좀사 가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손님들 야자 대추 좀 드셔 보게끔 네.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좀 많이 사죠. 네, 서그래 네. 참석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네. 어, 몇 개씩 나눠드리고 네.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만만 얘기해 주는 걸로. 네. <웃음> 아, 다들 참석 그때 교회가 네. 앉을 처리가 없겠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어, 땅이 바로 이 야자 대추가 바로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 이렇게 그 이유가 됐다. 예, 네, 그젓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벌들이 나온 끝으로 정했는데 양봉이 아니고 양봉이 네. 아니고 대추 네. 야자 저기 네. 가시면은 네. 정말 그 야자 대추에서 나오는 꿀이 있는데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아, 꿀도 아주, 있습니까? 네, 꿀이 네네. 이제 있어서 네. 맛이 이렇게 그 조청 고구마 조청 같은 아주 진한. 면서도 건강한, 그래서, 어허. 네, 아주 이제 드셔보시면 그러면 아주 맛있는 그 맛배기로 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아, 이분들또 우리 한국 사람은 비슷하네. 네? 네. 이게 정서가 한국 사람고 비슷해요.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꿀도 네. 개발을 해서 네. 그 단순하게 그 꿀만 아니고 거기에 뭐를 섞어서 네. 여러 가지 꿀이 있으니까 그 맛을 볼수 있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고, 네. 네. 아 우리가 지금 이제 야자대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물 같은데 네네. 여기가 지금 그걸 판매하는 곳인가요? 네 네. 여러가지 여기에서 생산되는 네. 여러가지 종류의 뭐 야자대추를 비롯해서 망고도 있고 여러가지 또 꿀도 있고 음. 또 야자대추, 야자대추 꿀도 있고 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서 보시고 맛도 보시고 구입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술에는 아마 초창기 기부지에 네. 다행했던. 아마 마차로 쓰임 받았던 네. 바퀴 같아요. 한국적인 정세가 좀 그러면 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이거 있었어요. 네네. 네, 이거 새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타이어예요. 네네. 새 타이어. 네. 어, 이거 안 그러면 나무가 부서지거든요. 구름마. 네, 구름마, 구름마. 근데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마 키우는 거 보니까. 네네. 우리 집에 서로 했는데. 네. 들어가시죠. 자, 네. 네, 네, 우리 시장을 해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야, 내가 네, 이게 사트를 보고 다닐 줄 몰랐네요. 이게 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구입하기 위해서. 네네. 네. 성도님들 선물 주기 위해서. 네네. 단체 구입이. 네. 네. 네. 1kg. 네네. 그러면 1kg짜리를 한1개를 살까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살 거니까 저희가.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다 맛을 보게 했는데 코로나라서 네. 지금 이렇게 아, 어, 다들 그러니까 없어놓은 것 같은 이건 저희가 사면 되니까 네네. 이렇게 맛을 한번 보시죠.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딱딱해. 딱딱한 게 있고 그러니까 얘는 딱딱한 종류예요. 아, 자연...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음. 부드러운 게 좋겠죠? 호텔 가면 먹는 예. 거는 좀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데 이게 종류가 뭐두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거고 평소 때 드시던 부드러운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근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따뜻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가지고 갈때 변질이 안 되고 음, 또 맛도 괜찮아요 원래 맛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요거 네. 요거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제가 여기 판매는 아니고요. 맞을니다 네, 네. <웃음> <맛을> 이렇게 아, <웃음> 직원 같아가지고 네. 제가 잠시 좀직원이좀 홍보를 잘하는구나. 네, 기억나세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웃음> 이거는 부드러운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이거 다릅니다 네, 네. 이게 종류가 다르고. 맛있게. <웃음> 그리고 복감처럼 이제. <그게 웃음> 음. 음. 아려니까 네. 네, 네. 그게 이것도 먹고 예. 이거 살짝 갖다 놓을까봐 걱정하셨는데 아, 그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팀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이거 아이 목사 이거, 이거 좀열어주세요 이거 내가 할게요 제가 그 헬스크럽을 다녔기 때문에 아네 <웃음> 네. 이게, 이게 그 야자대추 꿀인데그죠 네. 성경에서 네, 네. 얘기하는 꿀이 이겁니다 네, 네. 근데 한번 맛을 보시죠 네. 자 여기 적갈 꿀이 오르는 어, 그런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가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 꿀은 아닙니다. 이 야자대추가 꿀의 상징인데, 그러나 이 꿀도 하나의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자대추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만. 네네. 네. 아 좋은데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일까요네 오리지널 100%입니다. 사모님도 한번 맛을 아, 보시면 좋겠어요. 네. 사모님, 네. 사모님 이번으 오셔서 보세요. 우리 맛을 한번 보시면. 네 한번 출연내보세요 이게 100% 음. 그래서 게임이 네. 출연을 거부하려고 해요, 자꾸. 이게 그슈퍼마켓에 가면은 이게 설탕하고 섞인 걸 팔아요. 그건 100%가 아닙니다. 48%가 슈고고 48%가 꿀인데 이거는 100%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 꿀이에요? 그렇죠 야자 대출을 짜서 조청처럼 만든 거기 때문에 100% 이 여기에서 만든 꿀이죠. 아, 자, 야자 대추를 짜서, 네네. 고 섞은 걸까요? 갈죠. 아니 섞은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것만 해서 나온 꿀입니다. 야자, 야자, 야자 대추 으로자대자대를 네. 저희들이 먹는 걸 이걸 즙으로 짠다고. 즙으로 짜서. 아그 꿀이에요. 네네. 그 꿀이. 벌이 모은 꿀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걸 그이 지금 어, 여기에서 나온 대추 꿀입니다. 야자를 뭐 소위 갈아서 아.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건 벌 양봉이 아니고, 이거 대추 야자 나오는 꿀이군요. 네, 정말 적갈꿀이란 네. 이런 거예요. 네, 네, 네, 진짜 꿀입니다. 꿀을 이런 이 꿀을 바로 꿀이다. 아,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열매를 짜서 만든 꿀. 아, 이제 내가 이해됐습니다. 저는 꿀이 있다고 그래서 양봉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아. 양봉 꿀이 아니고 이 야자 대추 열매를 짜서 이렇게 엑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벽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꿀을 말하는 것이다. 성사님 말씀이 확실하게 여기 이해됐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꿀맛하고 좀 다른데. 네, 그때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하고 조금 마무리하고 나가시죠. 하고 마무리하고 이거 열 개만 구입하죠. 예, 예. 이제 부드러운 걸로 할까요? 예, 예. 자, 우리 어,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맛보게 하려고 사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구입한 거를 여러분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맛을 봐주세요. 네 샬롬 샬롬 어, 저희가 키네렛 기부츠에 와서 어, 우리 손님들 야자대추 한번 맛보게 해 주려고 어, 좀 예, 이겁니다 <웃음> 내가 직접 맛보고 샀습니다 단단한 건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들보드 네, 아치 한국에 있는 홍시 같아요 근데 아무 데가 상주 홍시입니다 상주 홍시처럼 어, 맛있는 어, 키네렛 야자대추를 직접 구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이 이이이아다데주 맛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오면 키네레 키부치 와주세요 라고 네, 이분들은 얘기하고 싶겠지만 네, 여러분들은 아무 데서나 구입하면 됩니다 자 어, 오늘 에, 키네레 키부치에서 어, 이렇게 에, 돌려보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코뿔소 목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한바퀴 에,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로샬로샬로샬로